여러분들 어, 지금 눈치채셨겠지만 2021년 원픽은 바로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플루토스 콩콩입니다 네 오늘은 2021년 주목해야 할 프로젝트 원픽 네 상당히 좀 부담스럽긴 한데 어쨌든 어, 객관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제가 한번 도출해 놓은 결과이기 때문에 한번 아, 저는이뭔 소리하나 한번 들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해당 영상은 해당 프로젝트의 매수를 추천하는 게 아니고 네, 뭐 가치를 어, 예측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제가 한번 어, 예상을 해보는 거기 때문에 절대 따라서 하지 마십시오 작년 말부터 그리고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어, 계속해서 핫하게 언급이 될 키워드 두 가지를 꼽으라면, 디파이랑 NFT가 저희 지금 현재 이제 그 블록체인 시장에서 가장 큰핫 이슈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디파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탈중앙금융, 디센트럴라이즈 파이낸스라고 해서 기존에 같은 경우에는 뭐 은행, 보험사, 증권사 같은 이런 중앙화된 금융사들이 어, 통제를 하고 거기 주체로 이제 그 어떤 금융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뭐 하다못해 보험사라고 하면은 이제 보험사가 어떤 그 금융상품을 만들고 어 계약자가 그 보험사랑 같이 그 금융 계약을 맺는 건데 이런 그중앙화 기관이 그 금융상품을 만들다 보면은 중간에 수수료 문제도 만들어지고 그리고 중간에 뭐 위약 사례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너무 내용이 복잡하다 보니까 이런 사용자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죠 그래서 요런 패들 그리고 이런 각종 중간에 어 시간과 비용을 단축할 수 있는 그런 어, 솔루션을 찾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디파이입니다. 네. 그래서 디파이 같은 경우에는 작년 여름부터 상당히 핫했죠. 그래서 디파이가 초창기에는 어떤 뭐 예금, 적금 보험 이런 그 기존 금융 시스템을 그대로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를 활용해서 어, 탈중앙화된 그런 서비스를 만드는 것에 멈추지 않고 뭐 수합이라든지 그렇뭐 일드 파밍이라든지 그냥 중앙화된 주체 없이 어, 이루어지는 모든 그냥 그 금융활동을 이제 디파이려고 조금 더그 넓은 의미로 어, 총칭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쓰이는 게 스마트 컨트랙트인데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거는 어, 기존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금융기관과 같은 어, 뭐 보험사, 은행과 같은 중앙화된 기관이 어, 사용자와 사용자 간의 계약을 공증을 해주는 그런 그 시스템이었는데 여기에서 비용이나 시간이 발생하다 보니까 어, 블록체인에서는 요 중앙화된 거를 없애고 어, 스마트 컨트랙트라고하는 순수하게 이 코드로 계약과 그 사용자 간의 계약 내용을 명시를 해서 어, 그냥 이대로 자연스럽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디파이 같은 경우에는 음, 이 스마트 컨트랙트 위주로 돼서 어, 앞으로 그 비용과 어떤 그 비효율적인 그런 측면을 해소할 수 있는. 어, 미래의 시스템이다 어, 이런 식으로 좀 많이 주목을 받고 있죠 그래서 이 스마트 컨트랙트에 기반이 되는 이더리움도 상당히 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게 사실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NFT인데 NFT 같은 경우에는 어, 좀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NFT는 Non-Fungible 토큰이라고 해서 어, 불가변한 토큰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옛날에 크리토키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 단일 아이템에 대한 가치를 그 보증하고 고유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어떤 대상을 토크 당한 거를 이제 말하는데, 이 어, NFT 서비스가 기존에는 어떤 그 마이너한 그 필드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면은 뭐 게임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크립토 기티 같은 그 블록체인 안에서만 이루어졌다라고 하면은 최근 들어서는 어, 이 기존의 시장에 많이 접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 PD님 들어보셨어요? 일론 머스크 마누라가 미술 쪽이라는 사람인데, 자기가 그 그린 그림에 대한 그 소유권을 NFT화 시켜서 이걸 팔았어요. 20분 만에 얼마 번줄 알아요? 70억.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어떤 무형 자산, 어, 요거에 대한 그 가치를 토큰화 시키는 걸 이제 NFT라고 하는데, 어, 얼마 전에 그 트위터 CEO인 잭도시도 자기가 처음 올린 트윗에 대한 어, NFT를 발행을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존의 어떤 미술품, 부동산 어, 아니면 각종 어떤 그 무형 자산 요거에 어, 대한 가치를 보장하는 토큰들이 많이 실용화, 실용화가 되면 될수록 어, 수요가 늘게 되는 거고 어, 마찬가지로 NFT도 이더리움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더리움의 수요도 마찬가지로 증가하게될 거다 네, 그래서 디파이와 NFT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수록 네, 이더리움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거랑 똑같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 지금, 눈치채셨겠지만, 2021년 원픽은 바로 이더리움입니다. 이더리움. 이더리움이 가져올 미래가 두렵다. 이더 가지고 계세요? 없어요. 없습니까? 저렇게 불행한, 불행한 미래를 살고 계십니다. 자, 자 매수를 추천하는 거 아니지만, 네. 테더스 가자! 테더스 안 갑니다. 이더리움갑니다 네. 어쨌든 어,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 아까 말씀드렸던 스마트 컨트랙터라든지 뭐 NFT, 디파이 이런 서비스들의 그 플랫폼이 되는 그런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어, 계속해서 주목을 받고 어,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 프로젝트다. 어,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그 기술적인 수요 측면뿐만 아니라 어, 마켓 데이터 측면에서도 어 이더리움이 상당히 좀 유망한 어, 미래를 보여줄 수 있는 전망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크립토컨트의 데이터를 보게 되면 은 거래소가 보유하고 있는 이더리움의 물량이 계속해서 어, 없어지고 있습니다 네, 밖으로 계속 유출이 되고 있다는 거죠 자 밖으로 계속 유출이 되고 있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NFT와 어, 디파이 관련된 수요들이 계속 그 외부에서 증가가 되면서 당연히 거래소 내부에서는 그걸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거래소에서 이제 외부로 전송을 해가지고 그 아까 그 수요를 다 충족을 할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이더리움이 가격이 올라가는 환경이 조성이 됐을 때 잠재적으로 매도 물량으로 나올 수 있는 수량이 네, 물리적으로 쭈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가격이 폭등할 수 있는 조건이 형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마켓데이터 측면에서도 지금은 상당히 긍정적인 환경으로 조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 어, 근데 지금 이더리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수록, 예, 그, 반대되는, 그러니까 반대급부로서의 부작용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일단은, 어, 네트워크의 과부하, 그리고 그에 따른, 어, 비용에 대한 증가, 어, 이렇게 두 가지 단점이 좀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디파이 쪽에서는 바이네스 스마트 체인이라고, 어, BSC라고 하는 그 바이네스 쪽그 디파이 솔루션으로 많이 대체가 되고 있는 게 지금 상황이에요. 자 근데 이렇게 되면은 어 그럼 야 이더리움 별로 안 좋은 거 아니야?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예, 이더리움은 이대로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이번 7월 달에 예, EIP 1599라고 하는 하드포크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이더리움 하드포크는 일단은 그 현재 수수료 체계에 대한 그 대대적인 대표 개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 지금 이더리움 전송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더리움 전송을 하기 위해서는 어, 전송할 때 수수료를 본인이 책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자동 책정이 아니고 본인이 얼마 정도 되면은 뭐 되겠구나라고 해서 적어내는 거예요. 근데데이 어, 수수료를 책정한 그 금액만큼, 네, 그 채굴자들이 네, 순서대로 가장 큰그 수수료를 책정한 사람들 거를 먼저 네, 네트워크 처리를 하다 보니까 지금은 시간과 비용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를 해소를 하기 위해서 어, 재단에서는 그 수수료에 대한 기본료를 도입을 한다 그러니까 지금 어느 정도 과부하가 되어 있는지 네트워크 상에 과부하가 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수수료를 기본료로 측정을 하고 기존에는 채굴자들이 이 수수료를 가져갔다면 앞으로는 이 수수료는 채굴자 쪽이 아니고 재단에서 가져가서 소각을 한다고 합니다 이 하드포크 소식이 이더리움 생태계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그런 이슈 중에 하나로 지금 주목 받고 있어요 그리고 이 하드포크에서 또 중요한 게 어, 블록 사이즈를 두 배로 증가를 한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 수수료 측면도 마찬가지고 블록 사이즈를 두 배로 늘리게 되면 은이 하나의 하, 그 블록 하나에 담을 수 있는 네트워크의 용량이 늘어나게 되는 거기 때문에 네트워크가 조금 더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 거겠죠 현재 그 페이스로 본다고 라 했을 때 만약에 그 헤드포크가 적용이 되면 은 현재 채굴량에서 거의 한 3분의 1에서 4분의 1 수준으로 채굴량이 준다고 합니다 앞으로 2021년 가장 주목해야 될 프로젝트 원픽이 뭐냐라고 하시면 저는 너무나 당연하게 이더리움이라고 꽂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좋아요랑 구독 눌러주시면 훨씬 더 많이 좋은 콘텐츠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콩바!